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뭐 저희 할거다 했어요. 5, 4, 3, 2. 사는 생존하는 쪽으로 머리 굴리시면 돼요. 조심해. 상계. 조심해. 사슬. 따끔해요 조심해. 상계. 조심해. Four, three, two.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조심해 조심해 중오심해. 조건수님 저랑 뒤로. 사, 조건수 이번에 저랑 사슬 조해요. 조건수님 들어와요. 조건수님. 깍끔해요. 상계 보고서 이동해야 돼요 4, 상계 2, 이동 1. 이동 이동해요 이동해요 집중 집중 조심해라, 조심해요조심해요 3개 사슬, 사슬 따끔해요. 낙석 잘 보세요. 이번에 낙석 잘 보세요. 생존해야 이동 아 3개 상기, 3개부터 3개부터 하고 이동할게요 생존해야 돼요 이번에 이동 이동 생존 사슬 잘 보세요 좋아요 냄새 빼주시고 자리 잘 잡을게요 복주님 어딨지? 오시네. 3개. 좀만 집중. 오시 사슬. 사슬 끝나면 불러두고 좋아요. 생존 잘 하세요. 빠끔해요. 생존 생존 생존 생존. 이번 상계 끝나면은 바두라가 이동해요. 상계하고 끝나면 이동해요. 끝나면 이동해요. 이동 이동 이동. 전부 주고, 물약 안 드신 분 드세요 좀 복잡하거든요? 좀 뒤에서 자리 잡아야 돼요, 뒤에서 자리 잡아야 돼요 빠, 뒤로 빠지면서 조금 찾으세요 발구르기 요거에좀 있으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침울이랑 뭐 생존기 있으신 거다 돌리시고요, 상계 거의 다 했어요 그 사슬 오르도비스님, 저희 앞으로 좀만, 앞으로 좀만 사슬 때문에, 사슬 유도 때문에 저희 앞으로 이거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다들 다들 뒤로 가야 돼요. 다 했어요. 3 개, 삼 개. 지금 제집 쓰고 제집 쓰고 있는 거다다 서세요. 피 피. 1.5는 깔수 있다. 아, 다했다. 다했다. 무적기 없나? 누구? 누구? 무적기 없나?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보충 나이스. 아, 와 마지막에 자리 진짜 헬리네 자리를 잘 못쓰니까 아직 고생하셨습니다